연기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과장된 연기거든요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장되게 연기를 해요 그 과장된 연기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행동이죠 아니면 어, 안 해도 되는데 막 표현하는 경우 이런 걸 과장된 연기라고 해요 이 과장된 연기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처음에 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표현을 해야 되고 연기를 잘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된 연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나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무언가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때그 순간마다 어떤 리액션을 자꾸 주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있는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연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홈쇼핑에서 자주 보는 장면들이에요 어, 먹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맛있는 물건을 팔고 있을 때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때 보면 아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어, 그랬어 대사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장된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상생활을 그대로 찍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지금 우린 맛있게 먹고 있어 어 정말 맛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과장된 연기인데 연기자들이 신인 때꼭요 행동들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대사를 하고 있으면 그 뒤에서 막 공감하고 있는 눈빛을 준다든가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아옆에 사람 봤어? 어? 막 이런 행동들 자꾸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눈에 거슬리거든요 엑스트라 분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래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감독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아왜 저렇게 뒤에서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고 있죠? 지금 포커스는 주인공한테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뭔가를 표현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과장된 연기라고 해요 이런 과장된 연기를 안 하려면 어, 일단은 진짜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촬영 중이든 아니면 그 무대에서 상황이든 거기에 몰입이 됐으면 이런 연기를 안 해요 그런데 대본을 외웠기 때문에 내가 대사를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이 다음 싸움은 뭘 거야? 라고 이미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역이 아니면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저 사람은 저런 대사를 할걸 알고 있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준비를 한 데서 발생한다는 하게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외웠던 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외웠던 상황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연출자의 입장에서, 감독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봐주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과장되는지 오바의 연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각이 없이 나만이 연기자야 나 하나만 잘 보이면 돼 나만 돋보이면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이런 연기가 계속 유지가 돼요 정말 재밌는 건 이미 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과장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아, 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나중에 그 행동을 똑같이 답습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된 연기를 안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출자의 입장에서 극 전체의 흐름을 보고 대본 외웠던 거를 잃어버리고 그극 중에 몰입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